All right. <laughs> 게요 <목소리> 여기 앞에 이렇게 딱붙요야렇요 쭉, 쭉, 그렇지. 쭉, 와, 쭉, 오, 더, 뭐, 뭐. 어, 오, 아, 잘했어. 어. 느낌 말겠죠? 근데 산거 저희 여기 도라매탁구장 간장들 직접 직접 만드셨으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바로 다이소에서 어, 아, 다 땡소에서 사 바로 쓰레기통 이게 뚜껑을 딴 거죠. 오케이 칼로 잘라 랐습니다 원래 얼마인데 팔아요 이거요 한2천원 하나요? 아니 아니 파, 원래 파는 아니, 이거 거 파는 거 모르겠어요. 주줍 줍시, 주식, 주요 주네 밑에 낚싯줄로 이렇게 연결해서 공을 또 보입니까? 띵! 띵! 딩. 나오질 않네 보이 띵! 형주왔어요 띵. 이거 넣는 거요. 이렇게 못할 못하... 아니요 아니요. 아... 이렇게 해서 야, 여러분, 이게 뭔가 중요해. <웃음> <웃음> 오케이, 다음. 중요합니다. 가봅시다. 백핸드 한번 배워볼까요? 아, 예, 아, 너무, 너무 속성하니 아, 이분은 뭐야? 시간이 없어요, 저희는. 속성이에요 <웃음> 치고 치워야돼요? 아이고. 좋아 잘했어요 이렇게 했잖아 아, 다시. 아, 자 이제 티가 너무 크세요 다시 네. 좀 낮춰보세요 좋아요 좋아요 어좋아 아, 좋아. o no. h 이래요다 <웃음> 저보다 잘해요. <웃음> 아, 재밌어. 너무 오랜만에 되게나 진짜 한세번 정도. 나 이게 너무 심박한 거 같아. 심박한 거죠. 잠자인데 이렇게 해도 돼요? 어, 원래 이런 거예요. 속성이에요. 근데 그, 머신을 그때 와가지고 몇번 정도 했지? 한세 번? 그 정도 했지. 근데 진짜. 한 하는데이 공이 되게 가볍고 해가지고 이 공이 몇 그램인지 아세요? 아몇 그램이네요? 2.4 그램 아니니까 2.4 그램 맞아요? 2.4 그램 짱인데? 나 어떻게 알았지? <웃음> 근데 진짜 가벼워서 어. 골프 좀 치는 선생님들이랑 뭐 선수 선생님들은 너무 이 공이 가벼워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근데 되게 엄청 뭐라고 했죠? 그때 얘기하면서 마켓 운동 중에 가장 움직임이 많고 빠르다그랬나 맞나? 맞나? 아니요? 아니, 괜찮아요? 아, <웃음> 죄송해요. <웃음> 잘못, 잘못 된 점. 뭐가 제일 빨라요? 라켓 운동중에서 공이 가장 빠른 배드민 배드민턴입니다. 시아 치소. 아 치소. 아 치소. 아 치소. 아 치소. 치소. 아이도 아. 띠 이렇게 나에이 테이블요. 아 근데 탁구는 굉장히 공의 변화에 아 그렇지. 변화가 많죠 네. 변화가 많아서 진짜 어, 우리 너무 둘이 너무 칠 때랑 또 다른 사람의 질세랑 완전 느낌이 달라요 그치 음. 나 여기 와서 진짜 치는 거 보면은 다들 어우 진짜 대단거 맞아 그 그래서 오늘 탁구 잠깐 배워줬는데 어땠어요? 아, 이 마무리 좀 이따 하면 아, 어때아 아직 <웃음> 아직 자 그러면은 음. 다시 한번 쳐볼게요 다음 시간에 서브 보여주시나요? 네 <웃음> 바로 커트 서브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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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에요기술이죠 짧은 서브 약간 수제비 뜨기 같은 거네? 어, 딱 쳐서 맞고 맞고 맞고 맞고 맞으니까 이 사람이 한 번에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어. 수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저는 이런 서브를 놓는 사람입니다 <웃음> 어쨌든 여기 처음에 근데 보통 선수들은 어디서 여기서 선수들은 봅 약간 백 쪽에 서 있죠? 아 받으려고 여기가 응. 그지 근데 넘겨줄때 여기로 넘겨줘야 되아그지 아니 거기서 서브너벌 다 됐고 내려갈게요. 야, 사랑 아, 너무 놀래. 네. 나스. 좋아. 좋아. 시게이이 <Smester1> 한번말게요한번세이해게 네, 네. <롤� éc tomato> 그 <롤도> 아, 이렇게 해하 이렇게 하게어가지고게새거 같은데? 아니에요 다음에 엄지발가락이 꽉만 양발을 신고 왔던 거나 <웃음> 그걸 찍을게요 어때요? 알겠어요 어. 아 오늘 오랜만에 너무 쳐봤는데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앞으로 저의 성장기를 네. 좀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담아볼까 하는데 네 괜찮겠죠? 아우 당연하죠 <웃음> 어마어마한 아, 어쨌든 성장이 기대됩니다 내가 전에 쳤을 때보단 진짜 훨씬 재밌어 뭔가 음. 이게 좀 감이 음. 더 음.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오랜만에 쳤는데도 감이.. 맞아요 약간 수영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자전거 타기 아, 같은 그렇죠. 느낌그렇 모든, 모든 운동은 뭐 비슷하니까 어쨌든 앞으로도 탁구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웃음> 너무 재밌었고 또 한번 음 계속 열심히 저의 성장기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해주시죠 그 성장기에 제가 네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네. 알겠습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관장님 네. 아, 지금 관장님께서 한 번에 하시고 싶다한다고 나가라고 나가라고 다 했냐고 지금. <웃음> 네. 자 어쨌든 저희는 그러면은 계속 열심히 한번 연습을 저희는 아니라 뭐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 또 대한민국 여성분들이 또이 탁구의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그날까지. That's it. Fight it! Yeah!